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수육이랍니다 네 소주는 꼭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원래 커피는 한번 끓고 나서 넣어 줬었는데 오늘은 한번 미리 넣어봤어요 네, 집에 있는 재료들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잠깐, 이 요리는 국간장이 신의 한수랍니다. 네, 뚜껑은 덮고 끓여주시고요. 끓고 있네요. 한 시간 정도 끓여주시는데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. 네 저의 경험상 이게 언제 익었는지 참 꺼내기가 애매할 때가 있었는데요. 젓가락으로 눌러봐서 끝까지 부드럽게 들어가면 다 익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, 여러분.